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그 신을 받기 전에 네. 이것저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우선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한국에 있는 이제 한의대 혹은 의대를 지망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한국의 의대 시험을 봤는데 이게 또 뜻하지 않게 거기에 들어가기에 조금 점수가 애매했던 거죠. 근데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또 가고 싶은 것도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학교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주변의 지인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은 워낙에 중국이 뭐 대세가 이미 또지났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중국에 대한 뭐 영향력이 많이 커진 상태지만 그때는 사실 뭐 중국이 앞으로 뭐 잠룡이다 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 중국에서도 의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대를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떠냐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어쨌든 어디 가서든 간에 그런 의학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2002년도에 예, 학교를 들어갔죠요아 어, 그럼 공부를 상당히 잘 하신 인텔리시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면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분이 손님으로 오시면 중국어로도 점사가 가능하세요? 중국어 뭐 조금 녹슬긴 했지만 연마하면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중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하실 수가 기간이... 있는가? 일본어 우선 되고 그다음에 중국어 가능하고 영어 어찌됐든간에 기본 회화 가능하기 때문에 영미 문화권이나 아니면 뭐 일본 쪽 아니면 중국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어찌 됐든 간에 소통을 해서 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 하시고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되신 건지 학교 들어가서 이제 초기 이제 1년은 정말 남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흥미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 그리고 의학 쪽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해부학 수업을 들어갈 때도 남들은 그게 어우 막 구역질러서 한번 시체를 보자마자 으욱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그냥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갔던 부분이 있어서 아 내가 이걸 공부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2003년, 2004년쯤 돼서 점차적으로 제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제 스스로 느꼈고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건 그때쯤 저희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정도에 상승되었다면 어느 순간 쑥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학비를 보태려고 했는데 지금이랑 다르게 중국은 학비가 정말 싸지만 지금은 좀 비싸요. 근데 아르바이트 비는 그거에 뭐 비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코딱지 수준? 이 정도니까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학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집안 가게가 기우니까 저도 뭐 귀국을 결심하게 됐죠. 그 이후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고? 우선은 제가 이제 귀국하고 나서. 당장에 이제 집에 돈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는데 제가 학교를 완전히 졸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국내에서 대학에 나온 게 아니니까 엄밀히 따져서 학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위주로 맨 처음에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그때는 1년 동안 그 건설 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뭐 하수도 청소나 아니 그런 찌꺼기들 같은 거 시멘트 뭐 다루는 일 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또 그때는 되게 좀 지금보다 더 무지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 급급하니까 제가 나이가 그때 뭐 22살, 23살 이럴 때잖아요 보통 근데 뭐 입영 연기를 안 하면 군대에서 입영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1년 정도 그 일을 하고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루는 하고 저녁 되면 또 다른 뭐 신문배달이라든가 야간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근근이 생활을 했거든요 오. 예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이제 군대를 가야 는 사람인데 이게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서 입영통지 확인되는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입영 날짜가 2주인가 3주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일하던 아르바이트 하는 데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2005년 7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를 가서 이제 2년 후에 제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그래도 지금이야 어머니가 나이가 좀더 드셨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젊으셨고 일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적인 약간의 게으름이 좀 소간에 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집안의 형편은 제가 가기 직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을 찾아다녔죠. 남들은 운전면허를 땄으면 배달 같은 거를 해서 뭐 운전을 병행하던가 하는 일을 했을 텐데 저는 희한하게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들어서 그게 되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있죠? 네. 재래시장 같은 데서 뚝배기나 뭐 사발, 냉면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식판에 담아서 배달하는 거 있죠? 음. 걸어서 네. 그런 거를 하고, 저녁에는 또 예를 들어 뭐 식당 같은 데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니까 기왕이면 일을 할때좀 흥미가 가는 걸 하자 싶어서 이제 그런 영상 관련된 쪽 일을 한 2, 3년 정도 했었어요. 음. 근데 이게 페이도 우선 낮권이야. 예. 왜 현실적으로 돈이 적으면 꿈만 쫓다 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열정페이 라 거죠? 아. 그쵸. 그렇죠. 맞아요. 열정페이. 그 열정페이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3년 되기 직전에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접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에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양장일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분들의 옷을 수선하고 맞추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셨던 가게 상가 쪽 자리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자리가 나온 게 있어서 아 거기에 내가 어떤 물건 같은 걸 띄어서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예 그런 판매업 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됐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에 서른 살이 안 됐는데 뭐 순수익으로 한 달에 어쨌든 결혼 전이잖아요. 전 지금도 결혼안 했지만 20대 중반 후반대한 달에 순수익으로 뭐한 300에서 400 정도씩을 벌었으니까 그럼 혼자 지내고 뭐 하다못해 집에 식구들이 있다 그래도 본인들의 생활비 같은 거를 다 버는 입장이니까 사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 이것도 제 길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또 올라가다가 갑자기 삐그덕 삐그덕 대더니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한두번 그런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주변 가족분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정말 많이 했죠. 우선은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주간에 뭐 시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문서나 영상 편집 같은 거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했던 거를 약간 파트 타임 잡으로 하다가 그쪽 회사 쪽에서 일을 조금 하였던 었게한 3년에서 5년 있고 그걸 하다가 바로 이제 계속 사업을 했어요. 네, 물건 판매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선생님과 인연이 닿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령님을 산항사에서 뵌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기도 장기기도 하시는 분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제작분이 될줄 꿈에도 몰랐어요. 네. <웃음> 저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산항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또 네. 이렇게 네. 제작가 되신 건지. 금전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차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점차 본인 하시는 일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더욱이 이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어요. 예, 근데 스무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에야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남들이 할수 있는 거를 절제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약간 그런 뭐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동생은 사실 그 전까지 면역력이 우선 안 좋았고요. 면역력이 안 좋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친구들은 모래밭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저도 동생하고 같이 놀다 보면 은 동전 같은 거 줬다가 뭐돌부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그 모래장에서 잘 놀지도 않는 분들은 저랑 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돌부리가 여기 있잖아요. 턱. 턱에 찍힌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턱에 여기 흉터가 있어요. 예, 그걸 볼 때마다 그 제가 철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그거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애려요. 왜냐면 아참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많았고 스무 살 넘어서는 건강적인 부분 중에 특히나 이제 체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안 좋으면 소위 말해서 스태미너라고 하잖아요. 스태미너도 남들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지속하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받는 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뭐 40살 즈음에 본인이 나중에 여러 가지 겪으시면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예언, 예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약간 뒤로 제쳐두시다보니까 결국에는 가족들 저와 동생한테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뻗쳤다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일을 다양하게도 하시고 네. 그러면 아 내가 이 길을 가야되겠다 결정적으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 아, 아, 그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이제 울컥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적인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사실 제가 지금은 그나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유해졌다고 하지만 제가 되게 성격이 더럽거든요. 성격이 더럽고 까칠까칠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트집이 있고 남들한테 지적할 수준이 아닌데도 정말 남한테 지적질해서 막막 막 이러는 거 있죠? 남들 이게 손찌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말하는 게그 사람이 제일 아픈 구석을 <웃음> 찌르는 비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 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좀 아..참아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힘든 걸 아시잖아요 딱 보고서 아너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한테 울산에 뭐 유명한 어떤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점을 보러 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점이나 사주 심지어는 타로카드도 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그걸 보러 가자 할 때도 보러 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이유에선지 그걸 못 보게 되고 심지어는 놀이공원에서 손금 보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손금을 딱넣는데 제가 손금 넣었더니 기계에서 인식이 안 돼요. 오 진짜요? 만원 그때 롯데월드였어요. 롯데월드에서 만원 주고 딱 아, 넣었거든요. 맞아요. 뭐 파라오의 비밀인가 뭐 해가지고 네, 예그 이름이 딱돼 있는 걸로손금딱 넣으면 자기 운명선이라고 보고 다운돼서 손을 딱 넣었죠. 음.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왠지 모르게 그게 한번 궁금하니까 손금을 딱 넣었어요 넣는데 인식이 돼서 거기서 프린팅돼서 종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안 나와요 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거기에 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그날이 주말이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아, 돈 날렸다 그러면서 엄마 그냥 다른 데뭐 이래 놀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먹으라고 기분 풀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데 그런데로 딱 가고 있는데 뒤에 또 누가 오네요 와서 거기 손금보는 기계에다가 돈을 만원에 넣었어요 손을 딱 대니까 띠리 띠릭 띠릭, 띠릭 가득 찌손금 기계가 딱돼 아...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랑 그때 저랑 어머니랑 같이 보면서 야...이건 뭐지? <웃음> 그 이후로 저는 진짜 그런 사주나 점 보는 거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좀 약간 저한테 안 좋은 애군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갔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얘기 처음 했을 때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정말 입에 닿지 못할 제가 그때는 성격이 버터러웠기 때문에 안 좋은 욕까지도 막 했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이건 진짜 방송 불가인데 막뭐개뭐뭐 뭐뭐 해가지고 막 아이 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또 어머니가 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얘가 어떤 앤지아 이건 말이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정말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내가 잡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한번 봐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때 사실 선생님 유튜브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건 보지도 않았어요. 선입견이 생길까봐 오지도 않았는데 한한달 정도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듣다가 가자 하기 전에 눈물이 펑펑 우면서 하... 그래 한번 가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저 진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승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집요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갈 거면 내가 뽐을 뽑자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기왕에 가는 거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 장래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직업이 맞는지 다른 직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기 전에 딱딱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면서 야이 될까? 이거 말을 했을까 싶은데도 제 성격은 알잖아요 성격 더러운 거 아니까 네,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투정이나 짜증을 내고 나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죄송스러워서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 이러나,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정신 이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죽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칼을 들고. 자기 손목을 뭐 긋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식칼을 들고 정말 바닥에 내리꽂으면서 가족들한테 못할 말로 협박 뭐 아니면 죽겠다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아. 정말 내 스스로가 아나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 그쵸 그쵸 그쵸 정신이 그냥 도 도른 거죠. 정신이 돌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에 대한 건 사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는 컴퓨터에 일기를 가끔씩 쓰는데 어느 순간은 일기를 쓰다 보면 이게 일기가 아니라 유서가 되는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 있죠. 근데 웃긴 건이 유언장이 내가 잘못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부정하고, 내 가족에 대한 핀잔, 뭐 협박, 불평, 불만 그런 것만 잔뜩 써놓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뭐 남은 사람들이 편하겠지? 약간 그런 건 사실 되게 좀 치졸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고, 칼 가지고 뭐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그 집을 나간다던가, 그런 거는 뭐비위비재 했고요, 사실. 그래서 집에서 뭐 어머니랑 얘기하던가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핀트가 어긋나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눈이 확 뒤집혀요. 제 안에 거의 뭐 용광로가 흐르는 것처럼 막 팍팍팍 끓어요 그러다 보면은 보할 말도 하고 정말 주변에 있었던 뭐 집기 같은 것도 막 뿌개고 그러다가 제 분을 못 이겨서 밖에 나갔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 들어오고 혼자서 술 마시고 이랬었던 거. 정말 안좋은 짓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서 정말 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쪽팔려서 아,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는 사실 몰랐죠 그때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아 저는 정신이 이상하다 왜냐면 생각보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사람들 생각보다 정신병 질환이 있는데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나 또한 그렇고 나는 그게 상당히 심해서 어쩌면 나는 병원에 감금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제가 이쪽 길에 접어들면서 보니까 결국에 그거는 큰 목신 그리고 이사 가면서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안 좋은 거를 무턱대고 겁없이 진행하면서 저한테 들이닥친 여러가지 풍파가 섞인 거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신의 풍파, 여러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가슴아리도 하고 이유 모르게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가까운 무속인에게 긴급하게 상담을 해 하셔서 본인의 안에 있는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